I'll be t r h e i e t r p 네, 균형이 있답니다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마음의 평안을 위해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. 있습니다. 균형이 있답니다. 잡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미있 n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. 했습니다. <목소리가> 군이당했어니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균형이 있답니다. 인도할 거예요. 적을 처치. I'm g o have a 전투업면서앞파로푸 <목소리도> 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